안녕. 저왜 이렇게 어두워근데 화면이? 안녕. 어. 그래. 화면 좀 잠깐만. 아, 껐게, 일단. 어? 응? 아니, 아니. 여기서 화면 아니, 우리, 우리가 뭐 우리가 미커좀 네, 올려 주세요. 그게 최대야? 아니, 아니. 아, 올릴 거야. 그래. 됐다. 이 정도는 돼야지. 오케이. 됐다. 오케이. 하이. 하이. 안녕. 하이. 하우 아 유? 이거 <웃음> 댓글? 아, 제목 샤이니첫방이야 뭐야, 사연이 첫방이다! 예 첫방이다! 하이. 뭐야, 이게? 하 미친. 헐. Yeah? <웃음> 대박. 오늘 만나는 게 이거였구나. 헐라. <웃음> 안녕. 아, 근데 진짜. 내가 저 화면 보면 느낌는데 다들 머리가 기니까 부럽다. <웃음> 괜찮아. 아, 너 한참 캡 쓰고 다녔어. 보육캡 같은 거. 어. 우리, 아, 우리 최초잖아. 최초. 우리 채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아, 아 진짜. 아니 약간 이런, 이런 라이브 자체를 약간 이런 어. 식으로 한건 처음이지. 위비엠에서. 잠시만요. 저 입술 좀 바르고 올게요. 다 어, <웃음> 있어요. 다 <웃음> 어, <웃음> 어, 어, 있어요. <웃음> 나 여기 있어. <웃음> 입술 바르다. 입술 바아 사람. 마스크를 안 내리면 되지. 그러면 나 있어. 네? 나 발랐어? 어, 아, 네. 네. 언제 이거 바꿨냐? 어은 뭐야? 뭐야? 형. 형 케이스만 나 주면 안 돼? 왜? 너도 바꿨어? 케이스? 응. 아니, 바꿨어? 나는 형이랑 사이즈 안 맞는데 더큰 거야. 안녕, Hey guys, we're back. Miss oh. y o g so m u c c r I started e n g l i s o r e e n y g i n e s i o m u guys. And And then, how are you today, o n e How are you? We, good. good. We were. We were. Team again. Team again. <laughs> 다시 팀됐어 We we're, we're, we're we're made it. We made a g a e 다시 붙였어요. 다시 팀했어 we wanted t e say we're back. So we're back. So, so i very, mm -hmm. honestly, my, uh, I'm very happy. And, And 도 이렇게 서울말 And <웃음> I p r <prud>, o proud of shiny. <웃음> <Chinese>. So, <웃음> 이게 뭐야? i will love you <웃음> <웃음> <웃음> and we we no make up. 미미이네미생얼 we all 부 <부끄부끌. 웃음> <웃음> all s 샤 y We a r e happy. Oh, 여기, 여기 있어. 이거 봐. 키미노. 아,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봤어. 어. 아알이 여기, <웃음> 여기 있어. 오. <웃음> 이렇 <야>, 나오는데. 어, <웃음> 아, 아, <웃음> 이게 좌우 반전 돼가지고 보는대로 안 나와, 반대로 나오지 아. We will team again We, we a d to... 그 뭐야? Meeting So we had a meeting today 우리 어, 앞으로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논의하려고 음, 맞아요 미팅했어 근데 태민이가 빨래 너르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나 영어 공부했는데 하도 기억 안 난다 So we 오, had a meeting 1 5 0 0명이 보는 거예요 지금? 저게 보는 거야? 4만0천4만0천이야아 응? 내가 이게 업로딩이 안 돼. 아 그런 아, 거. 음. 하트 개수가 내가 지금 업데이팅이 안 돼. 와 대박이다. 와, 순간 진짜 빠르다. My 이 y Pleasure Pleasure. My Pleasure. My 만나안 해. 항상 끌 선생 누구야? 너헨리한테 너, 너 배웠지. <웃음> 영어 좀 해봐 이거 진짜 나 영어를 못해. I love j i n g y s hair color. 아, oh, thank you. Oh my oh. gosh, I love you. y e a n you, you are very adorable. 알아? 이렇게 지원했지 지금. 뭐 So <이럴구만> oh. adorable. <웃음> <웃음> 더럽다는 거죠? 아, <웃음> <웃음> adorable. Adorable. adorable. Oh, adorable. You're adorable. <웃음> You're adorable. <웃음> You're adorable. <웃음> We are adorable. <웃음> we u r e very f o u r e so r e so funny. 왜 o u r e so f u n 예, r e so funny. y e s r e so funny. You're so f u n n n n e r e s n o n s y r e s p o n s i b i l i t y r e n s n n y o n n 아 너무 웃겨 반가워요 어, 태민, why, what happened to your face? 샤이니 브이앱이라니 그러니까요 와, 와 근데 이거 우리 그, <웃음> 생긴 지 그, 얼마 안된거 아니야? <웃음> 이거 채널? 이제 한 5일? 얼마 안 됐어? 어 5일? 태민, 왜 <웃음> 메이크업 안 했어? 어, 괜찮이네요 그동안... 아, 괜찮이 2주? 내가 주 됐대 2주 됐다. 됐다고? 근데, 근데 그동안 왜안됐들리 이유 아무것 채널이, 채널이 없었대. 댓글 댓글 좀 읽어 읽어 볼게요. 계속 네. 읽고 있었던 거 아니고? 네. 네. 이제 대민이 차례야. Do you love our fans? Of course. I Love yeah. you guys. Yes. We love you guys. And then oh, key. You're very adorable.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어디서 보고 혹시, 하는 거야? 오. 지금 안 아는 단어로 지어내는 거야 지금 어더르보그 <웃음> <그건> 뭔데? 마이크야. 마이크. 사랑 마이. 어도르보이 뭐야? 사랑스럽다. 어도르보. 이날 기로이가그 테디베어 이렇게 막 귀여운. 요새도 말에왜버프링 생겼냐? 미노스, 미노스. 가나카 해. 근데 <웃음> 이게 하고 싶은. 하기 싫은데 나와서 내가. 소시알리거. 삼는 거야. He got old. <웃음> he became a g r a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샤이니스 m h i n 오빠도 한국말부탁해요한국말로내 몸이 어 잘해. 데이 늘었어. Yes. yes. Yes. Yes. I study English. So <웃음> so 어어 uh, oh, 이거 진짜 빠르다 지금. Wait for me. 어웨이 oh. <웃음> <웃음> <웃음> Holy. she pullish u l i n minose something in english m i n o s 가 s hi guys hi guys Who are you? love Mino. you ulino why o u o i back why, why you b i n o e x p l a i n to fans <웃음> <웃음> <웃음> 야 근데 진짜 말이 늘었다 is explain explain <웃음> Ben? ben? Yeah. Uh, you miss you guys? So oh you g o e back here, right? Yeah, right. Yeah. Yeah. I miss right you guys. Me. I'm <웃음> b <Ben>. Oh, y e a I'm g o i n 아 나까 하지마리 소원한데, 이마 이제 아, 밥 자, 먹으러 가자고. 카츠도 스이시때아이 영어 아니야 그걸 어디 보고 얘기하냐? <웃음> 소리는 꼭들어가는데 아, 이거 온전만 아, <웃음> <아니야>. 아, <혼잣만 웃음> 한 거예요. 습한 거예요. 습한거야 와, 다들 누구 하원 갔, 누구 얼굴이 왜 이렇게 다하얀게 뭐가 아, 있나? 필터 아니야? 필터. 난 까난데? 응. 그럼 뭐야?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빠쳤다요. 응. 아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행복해. 음. 등등. 와나 이제 이거 개인 방송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일로... 언제든지 켤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켰는데 내가 만약에 나 궁금한게 내가 켰는데 다른 멤버가 켜면 누구께 아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 나눠서 받기로 했어 아, 아 그러면은 사이니 계정, 계정이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눠서 분리해달라고 하긴 했어 아 그러면 분리하면 은 동시에 해도 돼요? 동시에 어. 되냐고 어. 그럼 어. 채널이 다른 건데 <웃음> 그러면 내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생긴 거 아이디만 라이브 방송하고다 근데 차인이 채널 안에 우리가 나눠지는 건거죠 차인이 안에? 오우, 니까 알고 안녕, 안녕 노래 안 해주세요, 안녕 오 노래, 노래, 노래줘형 요새 듣는 게뭐있어그 그래. 그래, <웃음> 그, 노래 그래. 한 곡, 한 곡을 요주면 노래 뭐 듣지? 나 그... <웃음> 음. 형 나한테 추천해준 노래 있잖아. 어떤 거? 그, 그 노래. 아, 아니 근데, 근데 요즘에 막다 가정으로밖에 노래를 안 불러가지고. 가정으로 해주고. 진상으로 불러. 이거야. 이건 스타 이건 스타 미.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 내 무슨 노래 들었었는지 한번 볼까? 음악 응. 이 형도 이걸 핸드폰 바꿔야겠네. 야, <웃음> 너무 예뻐. 내두눈 속에 비인 나. 너 아직도 아직 햅틱 써? 햅틱 어, 써. 어. <웃음> 나 이거 블랙메리야. <웃음> 아직도 햅틱 쓰네. 아니 아, 이거 나 근데 땀 나. 응 왜? 나도땀 나. 나 너무 긴장했어. Kings of Singing. 오. 차이 노래도 듣네. 차이 노래도 <웃음> 들어. 어 이건 불러주시면 안 돼요? 뭐야? 차이 노래? 네. 참. <웃음> 너무 높게 잡지 <웃음> 않았어? 아니데이 정도 아니야 참, <웃음> 참. 참. 너무, 참. 너무 더, 참 더, 들지 참. 는밤 참. 눈 참. 참. 참. 참. 참. 떠올린다. 빨리 팔아버리게끔 b p m 점점 빨라진다고 내가 사, 여기서 올리고 있어. 었아나 <웃음> <웃음> 땀난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 땀이 나주기만 <웃음> 인 야, 샤이니 첫방 응. 제목 진짜 재미없게 지었다. 이거 누가 지었어요? 야, 제목 바꿀 아, 수 있어요? <웃음> 제목 바꾸고 싶어요 제목 바꿀 수 있어요? <웃음> 그 요새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좀은데래 써야되죠? 어그로? 샤이니 <웃음> 이제 그만할 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여러분 그거 <그걸> 감사했어 팬분들 <웃음> 어, 아쉬울 터 <웃음> 그렇게 하면 어그로는 끌리겠지 와야 <웃음> 멈췄다고 멈췄어? 멈췄어. 어이, 댓글이 멈고 어, 맞아. 댓글이? 내거 응. 이게 반응이 자꾸 멈춘다. 이거 파이브진데. 내 거로 여기 봐서 입자. 내 이거, 이거, 그러니까. 네, 이거 해피투어 너무 빨라. 맞아 적당한 억으로 좀 끌어야지 그래. 맞아. 우린 한 가족이에요. 너무 너무 착하게 했어 우리가. 그리고. 이거 해. 대표님 아우 응. I really miss you guys. 우리 자 이거... 어. 오. 여기 어떤 분이 번역기 쓰셨나 봐. 진기 너의 목소리는 너무 푸르다.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무슨 말이지? 굉장히 청색이다 이런. 구글 잘못 돌렸어. 그래 컴백은 언제입니까라고 누가 음, 물어보셨어. 우리 컴백이요? 우리 컴백 컴. 컴백은 우리 컴백 언제 할까요? <웃음> 언제 할까 우리 컴백? 컴백 내일이요. 오 <웃음> 내일 기범이만 하는 걸로. 크리미널 크리미널에 이어서. 진짜 크리미널.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웃음> <웃음> 큰일 낼 소리야. 네, 진짜 크리미널. 무서워, 무서워. 레알 크리미널. 빨리 해. 재밌는 뭐를? 거 없나? 아, 선배가 빨리 하라고. 음. 어데야? 어데야? 어데야? 나 어데야? <웃음> 할 거야. 윙윙롱. 아, 우리 그 얘기했나요? 미팅했다고? 아, 뭐까 음. 시작할 아, 때 앨범 미팅한 거 아나? <웃음> <웃음> 그냥 아까 그냥 활동 방향 미팅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아니, 얘기해 아,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아까 다 같이 입 맞췄는데 혼자 딴 얘기하면 어떡해. 아, 그래서 얘기를 <웃음> 한 거라고. 이태민 강태할터 <웃음> <웃음> <웃음> 어, 제목 없어. 이 제목, 제목 바꿔. 혜이나습니다 프로듀, 프로듀스 사인이 101이라가지고. <웃음> 한 명만 남는 다한 <웃음> 명만 남는 거야, 이제. <웃음> 어, 과연 누가 남을까? 어, 이태민 퇴장할 터. 아, 아, 그거 물어보자. <웃음> 여러분, 저희, 뭐, 어떤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퍼포먼스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샤이니스러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3인조, 진짜로. 태민이 빠진 노래를 해서. 프레디스 101처럼. <웃음> 그렇게 보고 싶다. 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아, 저희가 한번. 야, 그리고 나랑, 너 나랑 유닛 하기로 했잖아. 페트와 배트로. 아, 맞다. <웃음> 아이린 슬기에 이어서. <웃음> 놀, 놀이 놀이 놀이 뭐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우 어. 랍스터 하기로 했지. 아, 랍스터. 뭐 <웃음> 아, <아니라> 랍스터 아니라 랍스터야. 나 괜찮은데. 야 그거 랍스터의 후속곡 놀이 아니고 불꽃놀이. <웃음> <웃음> 아이모이모이모 아니, 네, 놀이 말고 놀이게. <웃음> 이래. <해가지고. 웃음> 잘한다요. 야, 랍스터 괜찮은데 랍스터 아무래도 랍스터, 어, 아, 아, 랍스터. 그거는 라이브로 할 거야 우리 랩스탑.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하나 없다 정신이 아, 네, 하나 네, 없다 다들 좀 어떻게 지냈어요? 아, 샤인스러운 이거 갑자기요? 네 저는 어 저는 어 쿠팡 이츠로 저녁 먹고 네. 어, 여기 너무 티만이 아니고 <웃음> 아니 뭐 어때 마켓폴리 에서 장봐가지고 요리해 먹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음, 명상하고 독서하고 <웃음> 어, <진짜>? 또 <웃음> 명상은 개리 <개불. 웃음> 감사하게도 어제 어제 태민 호브이 라이브 회방 났어요. 아, <웃음> 아 맞아요. 저도, 저도 봤어요 그거.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오니 형 브이 라이브 와주고 태민이는 아무도 안 봤네.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어제 봤어. 요저 봤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아니 안 보리겠지만 어머나 사람들 나. 아 너야? 어. <웃음> 태민이 나랑 진짜 큰 문제는 그거야. 둘다 타자를 칠줄 몰라. <웃음> 아니, 나 사실 내가 사이닝 계정으로 먼저 글을 남기려고 그랬는데 매니저 형이 전화했는데 이불안받았단 말이야. 어 아니, 저 <웃음> 이상한 얘기 할것 같았어. 어, 나 보라 연결해달라고? 아니, 이게 뭐 이제 요새 이제 스케줄 이런 관련된 연락을 많이 받잖아 내가 아, 뭐. 근데 그거말고 이제 막 계속... <웃음> 형이 막 계속 나를 귀찮게 하더라고 다른걸로 <웃음> 그냥 그냥 나는 <웃음> v a i 에 관련된 전화인지 몰랐어 어, 다른 전화한거 보고 그냥 아 이게 신인데 또뭐 하면 또 나가고 뭐생길것 같아서 그냥 전화 안받았다 니가 끊어서 다시 나한테 전화 왔거든 <웃음> 한300 빌려달라 그러더라 <웃음> <웃음> <웃음> 급했나보네 근데 그게 그거였더만 샤이 계정으로 누가 댓글 썼는지 아 내가 그걸 쓰는데 참았어 확인하려고 <웃음> 근데 형이 썼더만 <웃음> 다음, 다음 달까지 갚아요 금리 200% 다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아 비자 그리고 200%는 얼마야? 제, 제 20금융권이야 <웃음> 아, 어제는 민호 형그이 라이브 응. 그래 어제 까불었다고 오늘 이거. 나 맞았어 최민호한테 아니 어제 진짜 심지어 그형 어, 나도 맞았는데 이렇게. 죽방? 이렇게. 아 나는 장난 한번 좋고형 이제 제대한다고 아. 내가 형다 꾸미야 형, 형, 형 자그러면 이제 있 그래서 거. 어금니 나간거야? 어치고밥고거잖아 <웃음> <웃음> <웃음> <한> 신경치면 있다고 진짜 마스크 못 벗잖아 지금 야 제목 바꿔? 어금니 물어주게 생김 바꿔? 어? <웃음> <웃음> 털리범이네 털리범 아 너무 웃겨 탈곡기는탈곡기 거의 근데 <웃음> 걸리면 죽는거야 <웃음> 안 올라가 댓글이 여기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 있던 건가? 응. 그거 생각다뭐 투나우드 머리 스타일 초코 <웃음> 선수 아그 여기 하템을 아, 아, 아, 거? 어, 어. 머리가 없잖아 지금 아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데 생각하면뭐 있는 게난데 <웃음> 아니야, 그냥 쓰는 게 나아 어. 내가, 이 앞머리도 모자에 붙어 있는 거라며. <웃음> <웃음> 얼굴라도 보, 붙는 게 어디야. 야, 벗으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니까. <웃음> 저의게있스면 머리가 없어서. <웃음> 뭐, 뭔지 알지? <웃음> 헤어피스라앞 <안 해보고? 웃음> 머리가 뭐 아, 너무 웃겨. 아. 아, 근데 진짜 활동할 때 가발 쓰고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 그거 머리 빨리 자라는 샵프 있잖아. 뺄스 아, 근데 생각보다 금방 자라. 근데 이게 옆이 짧아서 옆이 짧고 이게, 이게 머리가 들려면 위에가 이렇게 덮어져 되잖아. 음. 다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이게 뭐 어제도 내가 그 브이라이브 하는데 머리 올려볼까 했는데 음.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머리 올려도 이상한 느낌이 좀달라 좀 아, 나 어제 플이브때그 뭐냐 그, 그 안에 이발소가 있어. 음. 거기, 그, 아저씨가 잘라준 머리거든. 오 아, 아, 그런 사, 당까지 하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니야, 여기가, 무슨, 종이컵 저랑이 <전화기> 들려요 둘이? <웃음> <웃음> 나만들어어 나, 나 여기. <웃음> 둘이 나가서 <웃음> 얘기해. 실로 해가지고. 재미노, <야>, 재미노 <웃음> 탈락할 터. 너, 너도 강태야. <웃음> 아, 뛰어 <웃음> 이제 두명 남았어.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생방특 투표하세요. 생방, 내가 봤을 때그형이살아남아 <웃음> <웃음> 기본이. <웃음> 여러분 망가냐 망가냐? 망가. 망가 지금. 해야 돼요. 어, 망가냐? 망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 나 이제 가야 되는데내곧 그죠? 어디가? <웃음> 형. 가야 <웃음> 빛, 돼. 피팅 피팅. 아 피팅. 어? 뭔 피팅? 몰라갑자기 피팅 있다. 아 내일 나못 찍어. 뭐? <웃음> 그 얘기 되나? 스테이션 그그비유에너미 그 뭐야? 뭔데 이데 수록곡 뭐 이런 거음 아, 그냥 아, 스테이션으로 그런... 풀어가지고 어. 웬디랑 같이 한어 근데 혼자 했어 응. 그... 이거 넷스프 다 했네? 아니, <웃음> 아니 이정도는 안 봐도 돼 어,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웃음> 왜냐면 가려워야 그너 뭐야 당연히 혼자 할줄 알았어 어떻게 웬디가 그거 와서 해주냐 근데 <웃음> 어, 그냥, 그래, 해줄 수도 있죠 시절이 아이 몸이 안, 그래. 안 좋아요 그래. <웃음> 앤디가 낡고 아, 그러니까, 있어, 낡고 있어, 낡고 어, 어, 쉬고 있다 그랬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요즘에 옛날에는 뭐 그거 컴백하기 전에 염색한 거 가리겠다고 모자리 쓰고 구질을 했나 어. 몰라 또. 맞아. 나 두건 하고 막. 어. 막. 오, 머리 스프레이 뿌리고 온갖 맞아. 난리를 다쳤었네 가지고 그냥. 와, 근데 우리 이렇게 뭔가 다 까만 머리. 형이 제일 티네. <웃음> 이런 것도 또새롭다 나... 언제 했겠네. 언제 <웃음> 언제 했어? 막 물어보려고. 아니 나 나오자마자 했어. 아, 나오자마자 하고 또 했어. 이 <웃음> 이만큼 자라가지고. 아, 구형, 구형. 음. 잘했네. 너, 언니로 염색은 아려냐 나? 어. 염색 안 하는 걸더 새로 할까봐. 음. <웃음>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웃음> 형, 솔직히, 어. 얼굴이 산다, 형. 내추럴? <웃음> 어. 이제 <웃음> 얼, 머리로 눈이 안 가. 살면서 내추럴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눈썹 그건 어떻게 상처라서 그런데. 그래도 어. 이게 조금 뭔가 형, 이런 모습이 오히려 새로워. 그래? 어.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어, 약간 심쿵했어, 맞는 거. 씨좀망어져운려 운다, 야, <웃음> 마그데시 좀 늦어 얘기해요. 어쩐지 세상이 자꾸 이렇게 매지가이로 보여. <웃음> 야 앞자리가 막히면 어쩔 수 없어. 아, 와, 헤이미 빼고 이제 다 3000. 앞자리 잖아 아. 너도 망간이야. 나도, 나도 이거 볼래. 뭐야, 아, 뭐야, 컨티뉴 뭐야? 이게 오우, 뭐 뭐야? 이거 뭐야? 핫... 100만? 100... 그그뭐 달성했나 보다. 그0 0만 1 0 0만 1000만 돌파. 아, 1000만. 100만. 100만. 그리고 아, 지금 시청자 아, 네. 수 10만 명 넘, 넘었어요. 그죠? 오. 진짜로? 어 대박이다. 진짜? 어, 어제 너네 50만 명 보고 있던데? 진짜로? 어. 내 얘기했잖아. 너 그, 그, 뭐냐. 하트 수업을 방송할 때. 아니, 이거 재생 수. 이거 왼쪽. 어? 어, 이거 혹 아, 네? 나도 알지. <웃음> 나도 하트 눌러. 야, 얘 너보다 밖에 너희 오래 있었어. <웃음> 뭐야 야 이거 뭐야 몇 개씩 눌러지는 어 거야? 계속 눌러하 계속 눌러. 어, 아, 계속, 계속 눌러. 그래서 나 멤버들 거볼때그 댓글 달고 댓글 안달때 계속 누르고 있었어. 요 진짜로? 오. 오 맞아 원래 그래. 내가 일조했어 하트. 오 일조식이나? 응. <웃음> 어 그렇지. <그치. 웃음> 일조 일조했어. 어, 꽤 많이 했네. 음. 이거 어, 슬슬 살아난다잉? <웃음> 어기범마 어, 어. <웃음> 어, 너무 멋있다 이거 신고. <웃음> <웃음> 야 너가 신고하잖아? 얘 그럼 너뭐 멋있다 이러면 다 신고해 <웃음> 넌 하나 하지 얘는 100개 한다 기대랑라 <웃음> 어, 기범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신고 근데 우리 이거 그거좀얘기좀 일본 팬들한테 한 마디만 해줘 아니면 팬분들 엄청 많은데? 어, 온영이랑 응. 콜롬비아 분들이랑 아이타이 그럼 저기 보게 아니 이거 읽은거야 읽은 아, 야, 이거 대박이다. 태민이 오늘 머리 홍합한테 물렸어? <웃음> 진짜야? 아, 거짓말! <웃음> 아, 거짓말하지 진짜 거짓말. 마! 아, 아, 진짜! 거짓말이다, 이거. 나 찾는다. 찾아봐. 거짓말. 너 거짓말일 것 같아, 이거 진짜. 찾으네, 진짜. 니, 네, 이거, 네네 네 아이디어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뭘, 뭘 홍합한테 물려 있었다니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아이디어로 나온 것도 대박이다. 태민이 머리 홍합한테 물려. 에이. 아, 진짜, 레알로.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 <웃음> 그랬어. 이 굳이 사람. 한국 사람일까외국사람일까 사람일까? 근데 m 크 r 홍 c a 한국 사람의 고 당연히 e r i c a 한국 사람의 국산 America. 한국 사람의 국산 America. 한국 사람의 국산 America. 한국 사람의 국산 a 도 e r i c a 한국 사람의 국산 a m e r i 국 사람의 국산 a m 국국 로스아모가 인상가. 사랑해. 아, 사랑해요. 어, 맞을 걸? 그쵸. 로스아모. 아모가 들어갔는데 로스아모. 아모. 그게 아슨 피아모. 디아모 이제 아, 우리, 우리, 우리 이거한터 얘기하지 않았어? 로스아모. 응. 응. 와우. 그때 그 미모도 이러하네. 말레이시아. <웃음> 갑자기 영어를 몰아내고. 지물 의식을 하고 말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다, 지금. 야, 미팅에서 힘들어서. 진짜. 운전하다 사고난 느낌이야, 지금. 맞짝겠어 <웃음> 미노도 일러네 말레이시아. 여즘맨 이제, 아, 배고파, 콜로비아. <웃음> 필리핀스. 그, 근데 요새 그거 되더만요, 법적으로. 대면 콘서트가 돼요. 자리 자수없게 떨어뜨려놓고 음. 하는. 아, 진짜? 어. 근데 약간 이제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웃음> 뭐 그런 얘기 위 앞에서 하냐고! <웃음> 왜 이렇게 편해졌어? 나무 이슈랑 종이컵 정확하 알아듣어요? <웃음> Hi guys! <웃음> 다시, 다시 시작해. 저거는 so, so adorable. You're so adorable. <웃음> yes! We just turned VLIVE on. Hi guys! Hi guys. Hi. Hi guys! We miss you. 아까 okay. 뭐라 그랬지? 페미니가 hey. 말한다. 아, 몰라. Responsibility? 아, 뭐, responsibility we we we r e team again we were team again 어, we, were, <웃음> 아, we 아 shiny comeback 아그 전에 team again이라고 짤 team again we <웃음> team again <웃음> 이거 봐, 이거 어떤 분이 이거 돌렸나보다 왜 번역기 아, 어디 있었는데 그 아까 번역기 있었는데 약간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가봐 <웃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겠습니까? 아 출연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이쪽입니다. 가겠습니다. 불판 뺄까요? 비냉으로 드릴까요? 물냉으로 드릴까요? 아, exhausted. Exhausted. <웃음> 기다렸어. Oh. Exhausted. 기다렸어. Exhausted. 아. 우리 이제 우리 가야 돼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읽가야돼 돼. 응. 응. What,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m, is your occupation? I'm a uh, singer I'm artist K-pop uh, K-pop Of uh, King of Kim <웃음> Sorry <웃음> 가야겠다 <웃음> 마무리인사 하자. <웃음> 아... 그러면... 그래 이렇게 그래, 그래 그냥 우리가 왔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조만간 또 만나가지고 키고 음. 많이 봐주시니까 또 이제 자주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일로 가까이 와, 민아. 그래, 형 얼굴도 작은데 그래 흉만해 보여. 머리가 짧아서 그 그게 그랬어. 그래. 음. 안녕. 의상도. 올래요? 면 우리 여기 200 근데 200만이 야 이게 가까이 보니까 진짜 태민이 홍합한테 물렸네. 왜 <웃음> 진짜야? 왜 왜? 제저 중앙 머리 저거 뮤지컬 마이크라던데. <웃음> 아, 아 여기 홍합한테 물 나는 홍합이 어떻게 무나? 아이 <웃음> 아, 홍합한테 나도. 이렇게 물렸다고. <웃음> <웃음> 그럼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눌러줘도. 아 머리 어떻게? 안녕.